저도 와서도 몰라,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응.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저번에 응. 영상 시청하셨던 순천에 있는 그 노인복지센터, 거길 또갈 예정이에요. 거기 아직 어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창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시면은 나중에 제가 가고 그 빈자리를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외로움을 달래고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위로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어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몰랐었었는데 또 남은 사람들한테는 아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그런 걸또 하나 또 배워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떨리고 막 말도 못 걸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한번 가봤다고 또말잘 거네요 <웃음> 이제 어색한 게 덜해졌어 와 요새는 쌈추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네 되게 신기하다 힘 빼고 드셔요 네농구는안 됐죠 아겠네 <웃음> 여자한테 물어본 <울어보는> 게오랜만이아 <웃음> 죄송합니다 두 번째 네두 번째에요 음또오서 네. 왔어? 예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조금 한 1, 2cm만 자르신다는 어, 거잖아요 네, 네. 어, 할머니 머리 자르시려고요? 아. 응. 음. 뒤에? 쳐져라고요아쳐져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할머니들 다 주무시는 시간이신네요요 아, 지금 주무시라고요. 2시부터 아. 이제 또. 네, 마사지 아마 와. 비살 음. 때나 외국으로 갔을까? 저가 24살에 군대 전역하고 바로 갔어요. 그냥 결혼 안하고 이제 결혼해야지. 네, 그니까요. 돈도 돈이지만 음. 결혼할 때되딱 결혼을 하고응 <목소리> 음, 맞아요 맞아요 응. 응. 그러고 살아네 응. 조금만 다듬을까요? 네. 조금만 다듬 조금만 다듬 어, 선생님 알아서 다듬어 주시오 아, 음. 그래. 아니, 엄마는 아니, 짧게 짧게요? 짧아요 너무 말고 여 나이가 많으시 말고 알아서 음. 이소개 소개 주새세요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님도새 엄마 응. 안고 그거 하번자세요 응. 감사합니다. 의자자자 고장있어요 우리 어떻게 자를까요? 나는 어떻게 자를까 무조건 대놈은 자르지 나는 어떻게 자르라고 그런 것도 아무렇게나 자라 아무렇게나 그래도 배 싫게는 안하고 좀. 배기 싫게 안하고 늘고 잘하고 배기 싫으면 또그렇 우리 연체는 어떻게 해요? 화이씨 와 너무 예뻐지면 또 시집가셔야 될게 적당히 예쁘게 될게 예뻐요 예뻐지셨네 발 시집가셔도 되겠다 참말로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고생하셨어요 예뻐요 어떻게 잘라요? 요짜칠 중국 어디서 왔어요? 중국어서 왔어요 중국을 세번네번에 나갔는지 예 네. 처음에 그간데는 아주 안좋아 어디? 아주 안 좋아. 그냥 또랑이 양막 털기도 하고 그냥 음. 시내는 좀좀 시내는 괜찮대. 시내는 뭐 괜찮 조금. 와 대박. <웃음> 뒤에 또그 레이어 좀. 칠 거예요? 아주 가서 전수 점수 좀. 아, 조수좀잘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년 반? 아녀년반이 중국말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녀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여기 와서 있는데 남편이 보고 잘 때는 뭐 쉬지, 안 보고 자지에안 보고 자고 보고도 수용없어요 와요 집에 안 와요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너무 응? 바빠 어? 그래도 설날에 오지 않을까요? 설날에 설날 설날까요 설날에 신지로민요 신쿨러 신쿨러 신쿨러 감사합니다 좋아요, 가볍고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첫날에 많이 네. 잘라가지고 네, 요 어, 네. 너무... 빽네머리 예전에 한리 줄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가벼워 살겠다 <웃음> 예, 예, 예, 예 나중에, 나중에 또뵐수 있으면 글려요. 뵐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아, 돈좀 드려야죠? 어? 돈안 줘. 돈안 줘. 아, 봉사, 돈, 봉사. 받으면, 돈 받으면 큰일 나요. <웃음> 돈좀 드려야 된다고. 어? 돈좀 드려야 나, 된다. 나 빨리. 아 <웃음>